오늘 밤 TV 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미스터 트롯의 진 안성훈과 미스트롯진 송가인, 양지은 등이 대거 출연해서 화제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가 새 단장을 하는 건가? TV 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하는 미스트롯 딸들과 가요계 특급 대장님들이 심장 쫄깃한 노래 대결을 펼치는 트롯 음악 갈라쇼라고 정평이 나있지요. 가창력은 물론 톡톡 튀는 매력까지 갖춘 반가운 얼굴들이 대거 합류하며 화밤을 더욱 유쾌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정이라고 하는데요. 5월 1일 새단장 소식과 함께 공개된 포스터에는 새로워진 화밤을 이끌 미스트로 딸들 모습이 담겨 있다. 화밤에 든든한 두 팀장 붐과 장민호가 자리를 지킨 가운데 송가인 홍자, 양지은, 김태연, 김유영 은가은, 정다경, 강예슬이 눈길을 끈다. 미스트롯 시즌 1진 송가인과 시즌 2진 양지은의 만남. 홍자와 김태현 나이를 뛰어넘은 두 감성 장인. 캡사이신 트롯 유정 김유영 폭풍 고음 은가은, 러블리 트롯 유정 정다경과 강예슬까지. 더 다채롭고 귀가 호강하는 화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미스터트롯 진 안성훈과 박지현까지 이번 화밤의 출격 예고가 되어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화밤 제작진은 최근 세단장 후첫 녹화를 마쳤다. 화밤 요정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흥 넘치는 무대들을 선보였다. 뿐만 아니라 쿵하면 짝하고 받는 화밤 요정들의 케미 덕분에 녹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더 강력하게 돌아오는 화밤의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애정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오늘 밤 10시 방송된다. 감사합니다.